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어, 시간에는 앞에서 에고를 했듯이 우리가 크리미널 IP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만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주얼레이션,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앞에서 같이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30개 정도로 좀 늘었, 늘렸어요. 었늘 데이터 50개군요. 50개. 50개로 늘렸는데 데이터를 좀더 많이 있어야만이 통계도 좀 이쁘게 나오겠죠 그 다음 에이버튼을 하나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렇게 프로덕트 카운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, 당연히 이제 SSH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SSH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죠. 바로 요프로젝트 기준이잖아요. 요거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다른 이제 뭐 텔렉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 값들을 한번 좀 이것도 가져 봐야겠죠.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. 그래서 하나가 거의 뭐 라우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, 그러한 결과값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와 이제 시각화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TK인터를 이용해서요.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보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들을 기반으로 ChatGPT한테 어, 처음부터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, t 찌 PT한테 이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완성된 코드들이 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완성을 더 예,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존 것을 소스 코드를 위에다가 이제 물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출력 데이터 기준에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좀더 추가하고 싶어. 트리뷰 아래쪽에다가 추가해 줘. 원래는 제가 원했던 걸 이제 트리뷰 아래쪽에다 추가해 주는 건데, 이게 좀 기술적으로도 제가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냥 새로운 창으로 뜨는 방식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은 이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화에 사용하고 있는 그 라이벌이 두 개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 어떤 통계를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, 위에가 이제 시각화하고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라이벌이도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요. 요거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스코드가 이렇게 함수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버튼이 추가할 것들이 이제 애시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이 이제 버튼 어, 그래서 이제 버튼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죠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위치는 그 아래 l e f t r i g h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했고 비주얼레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 요 같은 경우에도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캐 d 첼드론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컬럼 정보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구현할 때좀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그러면 이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올 건데 이 그룹 바이를 가져올 때 제대로 가져오지 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그냥 다 명시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컬럼 정보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했고 이 프로덕트 그룹 바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룹별로 에, 묶는 거죠 그룹별로 이제 통계를 묻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카운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수를 어,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수 세운 것들에 대해서 라벨하고 이제 밸류 값들을 각각 인덱스 값 밸류 값들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, 그래서 그룹화된 그런 개수 정보하고 각각의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하고요 그 아래는 이제 바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크기들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,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꼭이 보안에서 이제 크리미널 ip 현재 는 저희가 api 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이 시각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뭐 cctv의 어떤 통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공공 데이터 통계를 낼때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그 소스 코드가요 그래서 이런 구문 같은 경우 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위에 어차피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은 각각 API 서버나 그런 것들보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시각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소스 코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이렇게 채취pt 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들 아이디가 있으면은 한번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